안녕하세요 이군입니다 부부예요 연인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요내 상대방의 실수나 잘못들이 분명히 있겠죠 물론 내 상대방이 나한테 잘하거나 칭찬받은 일도 분명 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하면서 상대방에게 상을 줘야 할 때도 있고요 벌을 줘야 할 때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상과 벌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고 계실까요? 상을 주고 있다면요 벌을 주고 있다면요 지금 내가 주고 있는 그 행동이 맞는지 아닌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지 내가 사용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일지 오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연인들이 요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정해진 룰을 가지고 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 룰이 잘 이어져 가고 있다면 더없이 좋겠죠 그런데 우리는 정해진 룰이 잘 지켜져 가고 있을 때내 상대방에게 상을 주고 계신가요? 아니면 우리의 정해진 룰이 깨질 때 상대방에게 벌을 주고 계시나요? 일단 우리는 요내 상대방이 나에게 하기로 했던 어떤 약속들이나 나한테 멋진 모습을 보이는 행동들이 있었을 때 분명히 그에 대한 보상으로 그 사람의 기분을 업 시켜줄 수 있는 상을 줘야 되거든요 칭찬을 해준다든지 선물을 해준다든지 그러한 것들은 생각보다 잘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내 상대방이 나한테 해오는 어떤 행동들을 당연한 걸로 인지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데이트를 하고 나서 내 남자친구가 나를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내 남자친구에게 상을 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반대로 요내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고 늘내 남자친구가 집에 데려다 줬거든요 근데 오늘은 데려다 주지 않아요 그러면 이걸 버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여자친구와 데이트 약속을 했는데요 약속 시간에 늦게 나갔어요 내 여자친구가 나를 기다려줬네요 그러면 이걸 나는 변명을 해야 될까요? 상을 줘야 되는 걸까요? 실제로 우리는 요 서로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인데 상대에게 칭찬해 주는 것에는 상당히 인색하고요. 상대방이 못했을 때 상대방에게 벌 주는 행동은 가감없이 한단 말이죠. 남자친구가 나를 데려다 주는 행동을 했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상을 주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요그 행동을 하는 의욕이 꺾일 거예요. 반대로 요내 여자친구와의 약속에서 내가 늦게 왔을 때내여자친구가 기다려줬거든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의 그 마음에 대해서 고마움을 전달해줘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날 데이트에서 어떠한 식으로든 그 여자친구에게 상을 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 여자친구가 나를 원망하는 마음이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순간에 변명을 하거나 이해를 구하는 행동을 하거든요. 조금은 다른 경우 같지만요. 공통적인 생각은 요 상대방이든 나든 어떤 의욕이 생길 수 있을 만한 우리가 마음이 기분 나쁘지 않을 쪽으로 갈수 있는 충분한 보상이 분명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상대방에게 바라기는 하지만 내가 상대방에게 그런 상을 잘못 주고 있죠. 이러한 것들이 쌓이다 보면요. 제대로 해소를 못 해주다 보면요. 상줄 것들을 알아줄 것들을 잘 못했을 때 우리 둘의 대화나 다툼에서는요. 네가 먼저 그렇게 했잖아. 너도 예전에 그랬잖아. 이런 대화가 이어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쌓이게 되겠죠. 그러면 상 주는 행동을 게으르게 하다 보니까 나중엔 벌 주는 방식으로 상대방을 대하게 되거든요 참고 참다가 상대방이 평소에 잘할 때는 칭찬하지 않고 상 주지 않고 있다가 상대방이 실수를 했을 땐 강력한 벌로 내 감정을 드러내게 돼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벌을 한번 줬을 때그 사람도 분명히 나한테 센 벌을 주게 될 거고요 그 벌의 강도는 점점 커질 거예요 우리는 요 부정적인 이 벌의 행동은 점점 강도를 높여가지만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행동에 있어서는 강도를 높여가는 게 자꾸 느슨해져요 도대체 우리는 좋아하는 마음이라고 하면서 왜 좋은 것들을 키워가지 않고 나쁜 것들은 자꾸 더 키워갈까요?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칭찬을 받았을 때 상을 받았을 때 기분이 어떤가요? 그것을 인정받고 기분 좋은 마음이 드니까 앞으로 그런 행동을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들이 상대방으로부터 벌을 받거나 안 좋은 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그 마음에 대한 의욕이 자꾸 꺾이게 될 거예요. 규칙을 정했으면 그건 꼭 지켜야 돼. 그건 당연한 거야. 그걸 왜 칭찬해줘야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건 법으로 다스리겠다는 법가 사상에 가까울 수 있겠죠. 규칙을 정했으면 어떠한 이유가 있어도 그걸 따라야 돼요. 다소 냉정할진 모르지만 그렇게 법칙을 정하는 것들이 우리 사회를더 편안하고 깔끔하게 만들어줄 수는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정해진 규칙이 있었을 때 상대방이 그 규칙을 어기는 순간에 어쩔 수 없이 정해진 룰이 있기 때문에 벌을 가야 되거든요. 정해진 규칙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지켰다고 해서 상을 주지는 않게 되겠죠. 이런 규칙을 정해서 우리가 진행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서로의 마음속에는요. 칭찬받거나 상을 받은 기억은 없어요. 당연한 것만 존재되고요. 벌받은 기억 원망을 들은 기억만 남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 사이에 규칙을 정한 게 있었어도요 내 상대방이 그걸 어기게 된다면요 그걸 내가 너그럽게 이해해주고 넘어가 준다면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는요 그 사람이 그걸 악용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어떤 규칙이 있음을 알고 있었는데 어기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내 상대방이 나를 너그럽게 이해해주고 괜찮다라고 포용을 해준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는요. 그 사람에 대한 고마움이 생기시나요? 아니면 그 사람을 이용할 마음이 생기시나요? 내가 내 사람과 같은 마음이라면 그렇게 믿고 있다면요. 우리는 규칙을 정하는 건 좋지만 그 규칙을 어겼을 때 상대방을 벌 주는 것보다 오히려 이해해주고 포용해주면서 그 사람이 더 규칙을 잘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겠죠. 상을 주는 행동과 벌을 주는 행동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요. 상을 주는 행동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해줘야 될 상을 안 주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고요 벌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벌을 너무 강력하게 주고 있다는 게 아쉬움이거든요 만약에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벌을 줘야 한다면요 상대방에게 잘해주던 것을 조금만 멈춰도 상대방은 상당히 큰 벌을 받는 느낌이 들수 있어요 근데 어쩌죠? 우리는 평상시에 잘해주고 상 주는 것들이 많지 않아서 잘못했을 때 그걸 조금 줄이는 선택권도 없나 봐요 내가 상대방에게 관대함과 배려로 쌓아놓았던 포인트가 있다면요 내가 실수했을 때그 포인트를 꺼냈을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내가 상대방에게 냉철하고 엄격한 규율만 적용했다면요 그 사람 마음속에는 내가 쌓아놓은 포인트가 없겠죠 그게 결국엔 내가 잘못하거나 실수했을 때 나에게 고스란히 화살로 돌아올 수 있다고 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연애는 요 분명히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요. 우리는 어떤 순간에 서로의 목을 치기 위해서 서로의 가슴에 칼을 꽂기 위해서 칼을 갈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이켜보시면서 우리 연애에 더 풍족한 상을 주고요. 조금 더 관대하고 여유 있는 벌을 줘보시는 것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